집 채널리포터 김수연입니다. 저는 지금 의왕내손 2편한세상아파트 공급 118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 B타입실내 살펴보러 나왔는데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오늘은 거실부터 살펴볼게요. 슝! 이 단지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 차로 5분 거리에 있으며 배정초등학교인 내손초가 도보 7분 거리, 내동초가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거실부터 살펴 볼게요. 어떤 소재와 색상에도 무리없이 어울리는 우드톤과 화이트톤의 인테리어입니다. 그리고 거실 창이 정말 큼직하게 나있는데요. 창밖에 보이는 산과 이 우드톤의 조화가 정말 집안을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자, 바깥뷰 한번 볼까요? 무엇보다도 지금 큰 산이 보이니까 시야가 정말 확 트이네요 어, 이쪽에는 도보로 이동 가능한 초등학교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도 한번 볼까요? 네 아파트 바로 앞에 이렇게 어린이 공원도 정말 예쁘게 되어 있네요 어, 거실 바깥뷰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데요 자 이제 창 쪽에서 한번 거실 바라볼게요 천장 조명이 괜시리 좀 심플하고 느낌 있죠? 거실이 주방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소파를 두는 곳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열어볼게요 발코니가 이렇게 있네요 작은 방과 연결되는 발코니입니다 자, 소파를 두는 쪽에서 아트월 쪽 한번 바라볼게요 길이 한번 재봐야겠죠? 대략적으로 4.5m입니다 그리고 소파가 어느 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세로 길이도 한번재 볼게요 5.06m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파를 두는 쪽 벽면에 홈네트워크 시스템도 잘 되어 있는데요 시간, 날씨 등도 확인할 수 있고요 방범 설정, 택배 정보, 차량 도착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까지 정말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홈네트워크 시스템 바로 아래에 이렇게 스위치들 있고요 바로 맞은편, 이번엔 주방 살펴보겠습니다 와, 주방이 정말 큼직하죠?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어, 냉장고를 두는 공간이 큼직하게 되어 있고요 개수대와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쭉 일자로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실내를 다녔을 때 대부분 주방 구조가 개수대 위쪽에 창이 조그맣게 나있었는데 이 집은 창을 정말 큼직하게 뺐습니다 개수대는 이쪽에 있고요 지금 주방 창문과 거실 창문이 마통풍 구조여서요 환기에도 정말 용이하겠죠 수납공간도 한번 열어볼게요 네, 창문을 둘러싸고 있는 수납공간입니다 여기 상판은 조리대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수납공간도 정말 넉넉합니다 그리고 개수대 쪽에 이렇게 살균기도 옵션으로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 식탁을 딱 두면 되겠죠 자 이젠 다용도실 이동합니다 세탁실로 사용하기에 괜찮은 크기 같아요 다용도실 선반이 한쪽 벽면에 일렬로 쭉 되어 있는데요 세탁기를 두는 곳 바로 옆에 되어 있어서요 비품들 보관하기에도 실용적이겠죠 오, 창문도 큼직하게 나 있습니다 네, 주방 뒤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가장 먼저 큰 창문이 눈에 띄는데요. 와, 이 아파트는 단지 내 조경들도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수대 창과 동일한 방향에 나 있는 창입니다. 자 이제 창 쪽에서 정면을 바라보면 문 바로 옆에 화이트 톤의 붙박이장이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거가 지금 칸마다 잘 되어 있고요. 수납 칸들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니멀하게 옷 정리하기에 딱 알맞은 붙박이장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쪽 문을 열면 어, 역시나 창이 있는 아 실외기실입니다. 시래기실이 작은 방에 설치되어 있네요. 안방입니다. 거실 창과 동일한 방향의 창이 나 있어서요. 역시나 큰 산이 보이죠? 그리고 안방답게 이렇게 붙박이장이 정말 잘 되어 있네요. 깔끔하게. 이야 예상대로 칸이 정말 많죠? 칸마다 행거 잘 달려 있고요. 칸 크기도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붙박이장까지 길이 한번 재볼게요 3.25m입니다 이번엔 창쪽에서 한번 재볼까요? 창쪽에서 문옆 벽면까지 4.89m입니다 자 바로 이어지는 저 드레스룸으로 이동해 볼게요 오또 이렇게 조명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화이트톤과 우드톤의 인테리어입니다 정면에 화장실이 바로 보이고요 어, 여기 거울이 있어서 그런지 거울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화장대 거울이 정말 큼직하죠? 이 화장대는 옆에 수납공간이 없지만 그만큼 거울이 큼직하고 여기 아래 선반을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대와 마주 보는 이 벽면은요 짜자잔 수납공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팬트리 형식으로 또 수납공간이 잘 되어 있네요 붙박이장까지 포함해서 정말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하겠죠 안방 화장실입니다 네 이렇게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네요 세면기는 반다리 세면기로 아랫부분 깔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들어갔던 건 조명이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요 샤워부스 쪽만 키면 이렇게 뭔가 느낌 있죠? 그리고 거울은 요 정말 큼직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수납장, 슬라이딩 도어에 이렇게 거울이 배치되어있습니다 여기는 기다란 수납장이고요 네, 선반은 대리석 느낌으로 좀 고급스러움을 더해주죠 그리고 변기 옆에는 볼일을 보면서도 문 열림 기능 가능한 컨트롤러 있습니다 현관 근처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아까 거실과 이어지는 발코니가 있네요 이렇게 빨래건조대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창과 동일한 위치에 창이 나있습니다 거실과 두 방이 같은 위치에 창이 나있으니까 3 베이 구조의 아파트네요 또 이쪽 발코니에 깔끔하게 화이트톤으로 된 수납공간이 있는데요 아네 수납공간 안에는 이렇게 선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수전도 설치되어 있어서요 청소하기에도 작은 식물들 키우기에도 용이하겠죠? 이쪽 문을 열면 이제 거실이 나옵니다 발코니 쪽에서 바라보면요 이렇게 문 옆에 이렇게 화이트톤 붙박이장이 또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칸이 정말 잘 되어 있죠? 행거가 칸마다 배치되어 있고요 바로 맞은편 거실 화장실 이동합니다 정면에 거울이 정말 큼직하게 딱 보이는데요 거실 화장실답게 욕조가 잘 설치되어 있고요 세면기는 반다리 세면기로 아래부분 깔끔하죠 자, 거울 뒤에는 역시나 이렇게 수납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현관 양옆 벽면에 이렇게 붙박이장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쪽 붙박이장부터 열어볼게요 요즘은 다 이렇게 팬트리 구조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팬트리 형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공간을 정말 넉넉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수납장은 이렇게 가운데를 전신 거울로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아랫부분이 행인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들은 이쪽 안에다가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열어봐야겠죠? 여기는 회전하는 신발장이네요 이렇게 오, 여기세대분자함과 통신담자함 되어 있고요. 여기는 기다란 우산을 보관할 수 있는 칸도 마련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현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살집 채널과 함께 의왕내손 이편한세상아파트 공급 118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 B타입 실내를 살펴봤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 구조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뿅